일단 사진이 근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샘플 사진도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건데 왼쪽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나와 있는 거 옆쪽에 상세 페이지 그룹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사이즈에 맞는 템플릿들을 여기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네, 요렇게 보게 되면 은 프리미엄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왕관이 다 쓰여져 있는데 이게 돈 내고 쓰는 애들. 근데 우리가 굳이 돈 내고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돈 내고 안 쓰는 거를 돈안 내고 쓰는 거를 사용해 볼 건데 식품하고 과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식품하고 과일에 관련되어 있는 템플릿들이 여러 개가 보여져요. 굉장히 많은데, 뭐좀 써볼까 하면 왕관 모양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어, 세 번째 줄에 왼쪽에 보면 미리 흑염소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까만색 템플릿이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보려고 해요. 연습용으로. 자, 얘를 클릭 한번 하시면은 이 디자인 안에 들어가져 있는 페이지가 일곱 가지의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미리 흑염소 진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 한번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응, 좀 이쁘게 만들어져 있죠? 자,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의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모양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 누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하나 열리는데 이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 흑염소 이미지 있는 거 옆에 거 얘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흑염소라는 건 뭔지 뭐 이렇게 막 설명 써있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열어볼게요. 하단에다가 다시 한번 더하기, 페이지 추가하기 눌러보시면 은한 페이지가 더 열리는데 여기에는 우리 마지막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요거 한번 눌러보실게요. 표처럼 생겨져 있는 거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은 네 제품 상세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세 페이지를 넣었는데 이세 가지의 페이지를 지금부터 수정을 하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요런 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크롤을 쭉 위로 올리시면은 1페이지 라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 1페이지라고 나오는 곳을 클릭하시면 외곽에 정말 얇게 해가지고 약간 그 하늘색? 약간 이렇게 진한 색이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근데 내가 1페이지를 선택했어 이 뜻이 되는 건데요. 자, s i n c 1983 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어, 이게 몇년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 여기, 어, 지금, 그냥 2022년을, <웃음> 네,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이 농업을 시작하셨는지, 이런 걸 적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시를 하나를 해볼 건데 제가 코르셋을 하기 좀 그런 거 같아서 사과로 해볼게요. 사과로 해볼 건데 사과를 여기다가 적어보려고 해요. 미리 흑염소 진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평택 평택은 꿀사과인가요? 무슨 햇사과인가요? 무슨 평차아 맞아요. 누가 평택? <웃음> 네. <웃음> 평창 무슨 뭐, 뭐죠? 우리 무슨 사과죠? 그냥 사과인가요? 여기 어, 응 사과 찾아 보니까 꿀 사과, 햇 사과, 뭐못 생긴 사과, 세척 사과, 껍질째 먹는 사과 이런 키워드들이 있던데 우리 사과 파시는 대표님 오늘 안 오셨나요? 어, 네. 네 평창 햇사과요. 햇사과인가요? 평창 네. 햇 사과.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근데 햇사과 치고는 너무 칙칙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네 그쵸. 그래서 이 칙칙한 색깔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여기 왼쪽에 보시면 테마라는 거 보이세요? 테마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에 있는 팔레트 모양으로 생긴 거 요거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정색은 뭘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져 있는 요 글씨 색은 뭘로 바꾸고 어또 여기 들어가져 있는 요 글씨 색은 뭘로 바꾸고 요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음 근데 밑에 있는 색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짝짝 바뀌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색상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은 요걸로 해주시고 없으시다 생각이 드시면 색을 하나씩 눌러 보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햇사과는 요 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셔플 바로 밑에 있는 요요 색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제일 밑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 우리 밑에 쪽에 페이지에 있는 거에도 한꺼번에 다 바뀔 거예요. 그러면 칙칙했던 게좀 되게 밝아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연 방목으로 직접 기록 어쩌고 되어 있는 이 글씨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씨로 나중에 더블 클릭해서 또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흑염소 사진만 사과 사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우리 사과 사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왼쪽에 보면 미리캔버스에서 무료로 주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은 사진 검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과 쳐볼게요. 사과하고 엔터. 그러면 어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에 사과밭 있는 거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사과, 맞죠? 네. <웃음> 요 사과 요렇게 클릭해서 넣으시면 사진 조그맣게 들어오는데 요거를 클릭하신 채로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흑염소 사진 빠지고 사과밭 사진 들어갈 거예요. 그쵸? 네. 요렇게 하면, 어, 진짜 내가 찍은 사진, 사과밭 같이 이렇게 좀 나오게 되죠. 음. 그래서 요게 제일 첫번째 고객을 맞이하는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제일 잘, 잘 나온 사진으로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밑에 보면 염소, 염소가 염소 있고 그 옆에 탕약 다리는게 있고 햅섭 그림이 있는데 그거 대신에 우리가 아이콘들을 또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뭐 배송이 빠르다. 뭐 안, 이렇게 탄탄하게 포장해서 보내주겠다. 그리고 뭐 햇빛을 먹고 자랐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소. 요소를 눌러 보시면 여기 검색하는 곳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배송이 빠르다 라고 하면 여기다 배송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배송 쓰시고 엔터. 그러면 배송이 빠른 거니까 뭐두 번째 줄에 있는 이 택배 탑차 같은 거 이것도 이쁠 것 같아요. 네, 요거 한번 눌러가지고 넣으시면은 까만색으로 해서 화면 안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흑염소를. 누르시고 요 흑염소 누르시고 요 흑염소 누르시고 딜리트 한번 눌러주세요. 키보드에서 어 지, 지우기 딜리트 버튼 누르시고 요 탑차를 크기를 줄이셔가지고 요 흑염소 있었던 곳에다가 가져다 놓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어요?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오, 크기요? 네. 크기 이렇게 꼭지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줄이고 옮겨 놓고 막 마우스가 내맘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 되셨어요? 네. 되셨어요? 하시다가 나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자기거 한번 해보세요. 꿀도 찾아보시고 요렇게 뭐 딸기도 찾아보시고 뭐 버섯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자기걸로 해주셔도 돼요. 자 근데 요 탑차가 너무 까매서 사과색이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개체들을 하나씩 누르시면 왼쪽을 봤을 때 내가 누른 개체에 대한 수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왼쪽에 떠 있어요. 여기에 색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네. 네, 그 옆에 보시면은 까만색 색종이 있으시죠? 네. 네, 까만색 색종이를 딸깍 하고 눌러 보시면은 위쪽 편에 제가 좀 전에 썼던 색상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주 주황색? 음, 다홍색? 네. 요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색이 맞아 떨어지실 겁니다. 염소 누르시고 딜리트. 키보드에서 지우기. 되셨어요? 혹시 잘 안되시는 선생님 있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택님 <웃음> 현대장님 네, 네, 내려놓으셨습니까? 혹시? <웃음> 대고 계시나요? 요 한약 다리는 거 클릭해서 어, 지우고 누르고 딜리트 누르셔서 지우신 다음에 두 번째 넣는 거는 뭐 넣어볼까요? 배송 넣었고 음, 햇빛 많이 봤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해, 해 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볼까요? 해. 그러면 이렇게 웃고 있는 해가 있으니 이런 거 귀여운 거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햇빛만 먹고 자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되게 아 친환경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수 있겠죠. 오,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 제가 글씨를 조금 길게 썼는데 이렇게 길게 적었을 때 밑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의 화면처럼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어, 칸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을 옆으로 좀 밀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옆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좀 밀어주고 이렇게 네, 밀어주고 요 선도 이렇게 밀어주고 제가 햇빛 머금은이라고 적었는데 요 글씨 박스를 클릭을 해주면 더블 클릭을 하면 글씨를 수정하는 건데 빈 곳을 한번 잠깐 눌렀다가 다시 클릭을 하면 박스 자체가 선택이 되고 그 박스에서 오른쪽에 길쭉한 사각형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면 은요칸 자체를 넓힐 수 있어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뭐큰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꼭지점 잡고 눌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네, 햅섭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는 어 농산지, 산지 직거래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넣어줘도 좋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산자가 직접 배송을 해주는 거에 느낌을 좋으면 좋,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왼쪽에서 농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농부님들이 이렇게 또 나오실 겁니다. 근데 농부님들이 너무 정직한 농부님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웃음> 아, 네. 네. 좀 캐릭터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공짜이면서, 네, <웃음> 그런 게, 네. 다 왕관이 쓰여져 있네요. 요 왕관 쓰여져 있지 않은 거, 어, 무료인 사이트가 있거든요. 요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런 아이콘 같은 거 들어가져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 회원가입 여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다운로드 바로 해서 쓸수 있고, 저작권도 없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여기 세탭 하나만 열어보시고, 옆쪽에 창 하나만 여신 다음에, 영어로 타이핑을 해주실 건데, 플랫아이콘이라는 사이트예요 f-l-a-t-i-c-o-n. 플랫아이콘.com. c o m. 플랫아이콘.com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냥 한국어로 플랫아이콘이라고 치셔도 나오시기는 하실 겁니다. 플랫아이콘.com. 여기가 무료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들은요. 제가 여러분 책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상세페이지 제작하시는 부분에 그 뒤쪽에서 한번더 제가 설명 쭉 설명 더 해드리면서 정리 한번더 해드릴게요. 여기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만 검색이 돼요. 엄청난 단점이죠. 근데 오른쪽 위에 보면 은 한국어 지원이 돼서 이걸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영어 사이트라서 우리나라 그 말로 해가 누리끼리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국기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셔서 농부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로만 되어있는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쓰시면 지금 디자인은좀잘 어울리셔 가지고 요걸로 쓰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음 사실 요거 회원가입 하시면 요거 색깔 바꿔서도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요런거 근데 네, 무료예요. 네, 회원 가입도 무료예요. 네, 나중에 하세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은 다운로드 한번 할게요. 오른쪽에 보면 PNG라고 해가지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다시 제가 플랫아이콘닷컴 사이트에 와서 농부를 검색을 했고 앞에서 두 번째 있는 거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팝업이 떴어요. 오른쪽에 보면 PNG라고 써져 있는 초록색 버튼이 있는데 이 초록색 버튼을 딸깍 눌러가지고 뭐돈 내라고 또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무료도 있거든요. 음, 무료 다운로드라고 하는 초록색 버튼 누르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네, 다운로드가 되면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넣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좀 기다려볼까요? 다운로드가 안되세요? 다운로드 잠깐 기다려볼게요. 진행을 해보면 저희 아까 만들던 상세페이지 미리 캔버스에 다시 한번 와주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여기에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이 메뉴에서 왼쪽에 보시면 업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업로드 업로드 메뉴 누르시면 파일 업로드라는 위쪽에 초록색 버튼이 있어요. 네,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파일을 찾으실 수 있는데 좀 전에 다운받은 건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있으실 거예요. 거기 가시면은 좀 전에 다운받으신 이미지 선택하셔서 열기. 음, 그럼 왼쪽에 다운로드 했는 요 폴더에 들어올 겁니다. 얘를 딸깍 눌러 보시면은 화면 안에 화면 안에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 되셨으면 요것도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할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꾸 사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얘가 버릇이 좀 나쁘거든요? 그, 어, 네, 들어갔으면 빼, 빼셔야 되니까 혹시 이렇게 들어오셨으면은 위에 보면 뒤로 돌리기가 있어요. 했던 거 되돌리기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단축키로 컨트롤 Z 쓰시면 되돌아갑니다. 컨트롤 G, Z 쓰시면 되돌아가요. 일단 사이즈를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요 햅썹 있는데 위에다가 올려 놓으세요. 그러시면은 순식간에 옮기시면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햅섭이라고 되어있는 아이콘이 있는 거는 요거는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보조 강사님. 네. 네 뒤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다가 안 돼. <웃음> 잠시만. 제 뒤에 이제 모셔야 될것 같은.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바꾸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글씨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하나 하나 수정을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 잠깐 보실 건데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굳이 이거를 여러분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상품을 등록하실 때이 내용이 없으시면 은 나중에 신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먹을 거 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을 거 사면 요 뒤쪽에 어디가 얘가 산지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뭐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함유는 뭐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 라벨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응? 근데 라벨 사진을 못 찍었다 라고 하시면은 요 지금 있는 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흑염소잖아요. 흑염소는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은 지금 보시는 내용 그대로를 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즙을 파셔도 요 내용은 다 적으셔야 돼요 안 적으시면 은 나중에 아기무리를 만나시면 벌금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배추를 팔거나 사과를 팔거나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누군지 어디에서 생산이 되는 원산지가 어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락처 요까지 적어 주시죠 보통 그거 적으셔 가지고 사진을 찍으셔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상품 페이지에다가 그냥 한줄 정도만 넣어주셔도 돼요. 요거 음. 안 적으시면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올리실 때 타이핑해서 이렇게 쓰는 칸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건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일단,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쉽죠? 네, 요 정도만 네, 네. 배우면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만드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음. 그 2차 사물, 사과나